자 일단 오늘 해볼게임은 두비움 이라고 지금 뭔가 이렇게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사실은 이런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와우! 연출봐라 호 그래픽이 좋죠? 오늘은 악녀 플레임 설백 바하님과 함께 합니다 어 시체.. 뭐야? 신고가 아니라 소지품 조사야? 오잉? 오! 오, 오, 야, 미션 아이템 갖고 있으면 배신자가 내가 어디 있는지볼 수가 있어. 와, 뭐냐? 키스톤은 트랜스미터 하단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챙기고, 이걸 또 파괴를 하려면 또 뭔가 미니가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어, 이거 공격 받지 않는데 이거 할 때는. 오케이. 끝났어? 응, 나 튜토리얼 다 했음. 아, 엄청 빨리 끝냈네? 잘하잖아. 나나 나... <웃음> 지금 우리는 못해서 지금 늦게 끝났다는 거야? 각 <웃음> <웃음> 캐릭터마다 뭐 왼쪽 아래 능력이 쓰여져 있고 설백씨가 한 번씩 읽어주실래요? 오케이 헉. 자, 제시카, 보이타타를 이용하고요 활용 난이도 쉬움 주변 장애물을 뚫고 근처에 있는 다른 이들을 볼수 있습니다 오. 잭, 애니오버스 어려움이고요 일정 반경 내 모든 프론티어 캠의 통신을 끊어 잠시 프론티어 캠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르게이, 본바익스 사용하고요 어, 일시적으로 증폭된 방어력을 얻고 암살이 불가능해집니다 오 자 다음 소복입니다. 물숨 이용하고요. 산소 소모량을 줄이고 산소를 소모하여 독가스 데미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음, 어, 좋다. 다음 라이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남긴 흔적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 대상의 모습을 짧은 시간 동안 볼수 있습니다. 한판 눌러 볼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건지. 음, 해보자. 해보자. 응. 연습으로 해보자. 좋고. 오, 나제 능력 어려. 어. <웃음> 오. 와우.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셀게이 셀케이 오오 해 하이하이 하이. 여러분 지금 연습 게임이니까 일단 하이, 밝힐게요 제가 배신자인데 배신자가 하이. 한 명인가요? 한 명인 것 같아요 저인간이 저인간이 배신자야 이거 할수 있네요 어어 아, 어, 미안 어각됐어이어이 어이구 이구 어이구 이거 어떻게 암살하기 뭐 뭐야?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는지? 어 어, 어? 어! 어! 어? 부활 대기 중. 부활 대기 중은 왜 있는 거지, 근데? 아, 다른 사람이 살려 줄수 있나 보다. 어? 어? 아니네? 원거리 통신이 그냥 저 이모티콘 통신 말하는 거? 어, 누구 있었다. 누구세요? 누구 안 돼. 야, 야. 아, 근데 나 야,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죽기 이 전에 잠깐만 말 말만 좀해 봐. 그.. 아니 아니 그니까 러왜 이렇게 흥분해있어 이사람 저기 뭐지? 나 부활했어 말해봐 어말 안들려 왜 플레임 여보세요? 내말 들려? 난잘 들려 근데 왜너 말이 안들리지 나한테? 글쎄 그리고 나 부활했다? 원래 이거 부활하는거 맞아? 그니까 두번 두번 죽여야 어아아 어, 아, 오케이 두 오케이 두번 번번 죽여야 오케이 오케이 <웃음>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웃음> 따라오지마 <웃음> 아니 일단 일단 따라오지 말라고 <웃음> 흐 <웃음> 겁나 열심히 쫓아 <쫓자. 웃음> 겁나 열심히.. 겁나 열심히 쫓아오네? <웃음> 날 가만히 있그아하 <웃음> <웃음> 아! 설배님 얘기 들어보니까 무기가 있네요 어 그러네? 무기를 드네? 아 이거 막 맞서 싸울 음. 수도 있나? 그러면 할만한데? 그러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진짜? 아 저기에 너지큐브 파괴 진행도 그 다음에 탐지된키스톤계서 이게 뜨는구나 위에 아 이거 뭐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본데 게임이? 뭔가 정체를 밝혀서 딱히 뭐 시체 발견한다고 뭐 내쫓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이거 약간 대바덴 느낌인 것 같은데 마피아 게임이라기보다는? 좀 고퀄리티 우주 버전 대바덴 개무섭어 <웃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아 이거구나 이거네 잘했다 진짜 대바데네대바덴음 데바덴. 어! 아니 이건 오지하 <웃음> 아이템 들어. 아이템 들어, 아이템 들어 아이템 나드려용드나드려용 아이템 들어, 악녀야 이리와용 이리와용 아이템 들어 아이템 들어 어떻게 아, 됐어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이사람 <웃음> <웃음> 오! <웃음> 죽었다! <웃음> 총이 있었어? <웃음> 와 음, 배신자도 쉽지 않다 이 게임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쌌다 <웃음> 뭐야, 아아 아. 그냥 쏴본거 같은데 우리 무슨 상황인 거지? <웃음> 굉장히 재밌는 걸 <웃음> <웃음> 갑자기 알수 없는 감각 소리. 뭐? 안 들어 나 마이크에 안 들려? 나안 들려. 난둘다안 들려 난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게 설백님 지금 카드 보면은 배신자라 돼 있거든. 어? 왜 배신자라 되는 거지? 어? 아 배신자가 개성 되나봐. 그런 건가 이거? 죽으면 둘이서는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 건가? 그럼 지금? <웃음> <웃음> 어? 리 할까 하고 쏘는 거야. 어씨 뭐야? 어어어어어어 어. 어어 싸운다 이제. 어, 도끼 들고 쫓아가는 거 진짜 개 무섭네. 어. 언제 갑자기 이러어 악녀 무비. 악녀 무비? 와우. 어 어. 와,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여기 근데 한번 죽은 거잖아. 발견했나? 로 발견한 거 같은데. 총 들었다. 서로 총 있는데? 어, 뭐야? 죽여. 죽여. <웃음> 아, 소리 <솜소리>?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아, 아, 됐다. 아, 오! 어! <웃음> 와개 와, 무서워. 오 미친. 아, 이제 다 죽으면은 빠르게 미션을 a r a 든생존 y 든 해야 되네 오 터진다 야, 이거 빨리, 탈출해야 되잖아 그럼 개인 탈출선으로 음, 우와 한글더빙 u 있어 o n w o 어 h u n 오. e r t o b 아 s o 야, 이거 근데 시작이랑, 와, 멋있네, 이런 거. 야, 4,000. 아니, 케빈이랑 라이언은 다 10원, 거야. 30원 뭐야. 아, 아니, 방... 형이 죽였잖아. 아, 형이 죽였잖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설백, 설백씨 설명이 날 필요해요, 이거. 네네네. 대승된 네. 거예요? 배신자가? 아 그게 중간에 그 윗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그니까 러 처음에 세르게이가 배신자였잖아요 너가 이거 해서 혼자 탈출할래? 하고 이제 연락이 와서 아 오케이 나 혼자 탈출하겠다 하면은 그걸 수락을 했더니 제가 배신자가 돼버리더라고요아 수락을 하는 시스템이야? 아, 아, 수락을 우와. 해야 되는구나 그거 거절할 수도 있고 수락을 할 수도 있고 우와 있지. 거절하면 아,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 거절하면? 그쵸 그럴수도 있네 우와, 우와 개꿀재밌는데 이야 대박이다 호호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게임 재밌네 근데 되게 오래 걸린다 오? 오 호호호 어, 방금 살짝 봤어요? 이게 근데 또내 생각에는 아무 때서나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같아 어 나이스 이게 지금 내 미션인건데 이거를 하기 시작하면 내 위치가 이제 드러나는거겠지 아무래도 그러면 오면 내가 갖고있는 총으로 그냥 땅땅 이라고 하면 무서워서 못오겠지 다가오면 쏜다 총으로 그냥 땅땅 쏘바릴거 오오오 어,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우리 어... 서로 우리 서로 안전거리 확보합시다 딱 말했어 다가오면 쏠거야 아이씨 이게... 아 이거 왜 이렇게 과정이 복잡해 다가오지마 나 지금 곁눈질로 왼쪽 다 보고있어 쏠수 있어? 나쏠수 있어, 있어. 쏴버릴거야 오케이 아 어, 됐다 쏠거다 다가오지마 따버릴거다 들어와 안돼! 앗이 아!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안돼! 이 범죄자! 어 뭐야? 미션 중 사망? 지목할 수 없어? 아니 소복이 지금 배신자였던 거잖아 내 근처에 누구 왔는데? 어, 누구, 누가 날 바라보고 있어! <웃음> 누구야! 아니 근데 이렇게 되면 내가 의심받을 것 같은데? 아니 나는 컨트롤을 잘했을 뿐이라고 희생자가 부활했습니다. 저기 잠깐만 내 말소리 설명냐? 들려? 이거 어떻게 어. 빨리 설명이 필요해. 아니 이거 지금 소복이 범인인데 내등 뒤를 쳐가지고 내가 도끼로 항전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맞아? 어 리더도 되는거지 형? 아 진짜로 진짜로 내가 이거를 하고 있었거든 이거 조작을 보소고 있는 겨어나 지금 해보고 있어 일단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춰봐야지? 아! 아! 아! 왜! 아! 아, 아 너까지 왜 그래! 미안해 미안해 아아 아, 니야 데미지 1 들어갔어요 진정해요 형아 그런거야? 아, 그런 응. 아 몇번째 이걸 다시 하는거야 지금 정착패줘 <웃음> 혜빈이 뒤통수를.. 아니 왜! 줄지? 아 왜! 아 그러지! 아 <웃음> 한번만! <웃음> 됐다! 됐는데? 근데 범인 아니지? 갔나? 어? 반이나 했는데요? 미션을? 프레미 갔네? 어? 살아 남았다고 응? i 이엠 프론티어야 그냥 지금 나 그냥 되게 정차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 미션 안 찾고 뭐야? 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소복의 뒤를 이어서 전화를 받은 자가 한 명이 있어 이거 지금, 배신자지? 아니 내가 배신자가, 배신자. 아니, 배신자가 배신자. 아니고 배신자. 제 얘기를 잘 들어봐. <목소리> 그 <정도는 목소리> 그냥 도끼로 그냥 대가리를 그냥 빠세 그냥. <웃음> <웃음> 그 다음에 희한한 게 나한테 전화가 왔었거든. 응. 음. 근데 내가 전화 받는 법을 몰라서 못 받았어. 막 벨이 울렸는데 분명히 우리 중에 한 명이 또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내 생각에. 예전 나 아니야. 어. 전화가 안 왔어. 어? 방금 응. 음, 나 돌진해 거절했어. 거절을 했다. 아, 못 믿겠는데? <웃음> 믿겠는데? 아니, 잠깐만. <웃음> 같이 가. 나 악녀랑 같이 갈래. <웃음> <웃음> 이 층으로 어떻게 가지? 어? 형. <웃음> 어어 어. 음. <웃음> 혹시 전화 왔었어? <웃음> 아니 나한 번도 안 왔지. <웃음> 제시카 <웃음> 이 녀석 전화를 받았군. <웃음> 아니 잭왜 거기서 숨어서 뭐함? 아자. 아왜 그래? 아 미친 이런 아, 미친. 아 제기 아... 아, 배신자였어. 잠깐만 설백님. 네. 아니 설백님 배신자였던 거 맞죠? 네 맞아요. <웃음> <웃음> 그냥 도끼로. 아니 도끼로 한 방에 죽으실 줄 알았는데 한 방에 안 죽었어요. 어어 총사한다 얘네. 선방 <웃음> 필승. <웃음> 와 잠깐만 근데 사자야! <웃음> 야 <웃음> 세르게이가 <웃음> 세르게이 화난 <웃음> 채로 들어온 거 개웃기네. <웃음> 상대는 세르게이였다. 일어나면 <웃음> 근데 무적 시 무적 시간일 텐데. 두 번째 전화를 받은 건 잭이었구나. 면안 돼? 아네 맞습니다. <웃음> 너, 너도 대신 <웃음> 안할 거지? <웃음> 안리 안경, 소리가 왜안 들리? 플레이거 손가락 두꺼서할수 있겠나? 왔다 <웃음> 왔다. 음 어쩐지. 왔다 왔다. 다, 온다 온다 쓰세요? 온다. 근데 이대일못이기는데 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웃음> 뒤에서 총 들고 뒤 어. 보고 있는 거개 <웃음> 웃기다. <웃긴> 어. <웃음> 이제 다 나온 거네. 열두다 들키면. 들켰... 음. 네, 그래서 프론티어를 한 명을 죽이지 않는 이상 배신자는 승리 불가. 그러네 그러네. 어서 어, 있. 뒤로 돌아서 서 있는데 지금인데 사실. 서줘야겠다. 지금 다트 건 해야 돼. 그거 아, 꺼냈다. 아 근데 악녀님이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악녀님이 어, 위치 보고 있는데? 섬지기를 일단 꺾고 다트건을 들고 저기 저기 보이는 거삭 쏘는 지금 지금 지금 한 명이 릴때세르게가 저거 들고 있을 때 달려 달려 모든 어, 에너지 해제 어, 지금, 성공. 지금,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에너지 큐브를 파괴해야 암살 암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우 비치 와네총 무빙 아, 지그지그 uh, 무빙 어어 uh, uh, 일어났어 우와 uh, 대박 아, <웃음> 누나만 죽으면 <웃음> 누나만 죽으면 돼 아니 악녀가 잠깐 떨어져 있던 사이에 그, 그걸 왔어어어어 어, 어, 어, 대박 타이밍 쳤다. 대박이었어 와왜왜왜 아, 어? 놓쳤다 놓쳤나봐 <웃음> 놓쳤다 <웃음> 놓쳤나 봐. 어, 놓쳤다, 놓쳤다. 카메라 카메라 놓쳤다 어디? 여기다. 어디? 어디? 왜 나타난 거야? 3분 남았는데? 3분 남았는데? 굳이 근데 굳이 프론티어가 4개인 거 보니까 악녀가 혼자 키스톤을 아, 4개나 아, 갖고 있었나봐. 많은 걸 바라던 아이야. 아 그런가 아니야. 보네. 다리 한 점만 줘. 아 새르게. 클레이나 의심했을 때. <웃음> 자 이따 얘기하자. <얘기할게>. 오, <웃음> 어? 쓰러졌다. <그러게 웃음> 결국. 이제 키스톤 2개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주워서 어? 근데 살짝 다시 한번더 살아나요. 근데 여기에 해야지, 없다. 담아았어 우리 분이. 와 이렇게 담아왔어. 이렇게 담아다 이제, 이제 탈출하면 돼. 안 났다. 네. 아 탈출해버렸다. 와아 멋있었다. 아, 아 근데 와 탈출하는 거 개멋있어. 바한님이 <웃음> 진짜 악녀랑 <웃음> 플레임 진짜 공략한 멋있다. 게 대박이었어. 아나 너무 착하고. 연속 착하구나 <웃음> 존마탱? 어? 아이템 가져갈 준비? 아니 왜? <웃음> 아니 저기요 아니 이건 상도의 존마탱? 아! 아, 해, 해. 아, 다, 다. 아내 거? 아이! 헤이! 헤이! 아! 나이스? 이, 이 사람! <웃음> 아니! 아니! 아, 이거라도 어? 어? 이거 하고 있다 아이템 샙쳐갈 준비 이런 미친 아! 이런 절고메스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다 죽여, 야돼가 아니고. <웃음> 와, 키카드 많 아, 나한테 지금. 어, 아, 이런 미친. 아, 왜 이렇게 중요한 게 나한테 다들 어 오는 거야, 이거. 와, 아, 세 아, 아, 미친 것 같냐? 아시자 <웃음> 의심정보가 소복 아니 왜? 이거 의심정보야? 미친 사람들이 누구야 이거? 내가 이걸 파괴하면 날 믿어주겠지? 내가 지금 해킹한 기계가 몇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의심 지금 나 지켜주라고! 내가 지금 나를 의심받을 지금 내가 범인 제시카라니까? 범인 제시카라니까? 그럼 나 지켜 나 지켜 지금 나를 의심했어 지금 아 안돼 도도도도도 어? 아니야 아니 아니. 부러실패 아니야 해해 실패? 일부러 실패라니 어? 이거 제시카야 100%임 100%야? 어나 의심은 나 어떻게 한거야? 뒤에서 타밍하고 있더라 조용히 아 죽여... 이아 죽였어? 나 해킹만 지금 4개 했는데 의심받아가지고 억울해 죽는줄 알았어 아우씨 어우, 어우 빡세 이거 형 뭐해? 아니 형, 이거 수고 파괴 안했어? 아니 너무 오래 걸려 계속 하고 있어. 님왜 이렇게 못함?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됐어 완료 됐어 완료 됐어. 못하는 게 아니야. 님왜 이렇게 못하 아니로 아니라고. 이거 뭐냐? 에어로그? 처음 해봐. 우주 밖으로 어. 나가. 어어어어왜 어. 그래? 나나 아, 나 무서워. 나나 무서워. 어떻게 들어가? 아 우주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아어어나 너무 무서웠고. 어? 이거 진짜 나가야 되네 근데? 이게 맞네? 아 저거 하고 있네 우와 대박 돌리다가 60% 되면 부서질 거야 그럼 내가 위에 고칠게 오케이 두 명이서 하는 게 약간 효율적인 그런 어 부서졌어 바로 수리하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웃음> 제시카? 아니야 나 제시카 아닌데? 나 라이언인데 아 라이언이야? 나또부게졌줬어 이번엔 저거다 오빠 <웃음> 세르게 어? 부활 대기중이다 세력이! 미친해서 죽었나 본데? 진짜 재시켜 맞네 빼박이다 그거 다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맞아? 에이. 나는! 다같이 못들어 아, 아, 그럼 그럼 제가 제가 먼저 갈게요 아이씨 아무도 믿으면 안돼 전력 복구하기! 아 이래서 느렸구나 아까 큐브 파괴 속도가 어, 악녀는뭐 하지마 계속 견제만 해 내, 내가 내 할게 나 무기가 없거든 <웃음> 근데 그렇게 악녀를 자극해버리면은 나중에 악녀가 전화받아버리는 수가 있어 나 진짜 전화받는 수가 있어 <웃음> <웃음> 제시카가 왜 갑자기 싸우고 있나본데 세르게이 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제시카 왜 혼자 죽었지 제시카가 범인 맞지 대신자 의심자 뭔 아니 왜또 나야 <웃음> 아니 왜또 나냐고 내가 이번 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줄 알아 아, 큐브 찾으러 위에 왔드만 하여튼 자기 눈밖에 나면 그냥 의심하고 사람들이 말이야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 미션 조금만 더어 제시카 미션 중 사망? 아니 이러면은 이것만 파괴하면 돼. 터랩의 모든 에너지 큐브 해제 성공. 분 내에 너지 큐브를 파괴해다 빨리. 누가 날좀 도와줘. 어? 안돼. 안돼. 잠깐만. 나또 이거. 나또 나, <웃음>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잠깐만, 이거 이거 어떻게 아, 놓지? 아, 아, 나이겠다 이거 이거는 이거는 내가 잡으러 <목소리로> 이걸 탈출해? 우와 오, 쨍이 오, 갔다! 뭐, <목소리로>